오늘은 거문도 고도에 위치한 거문도역사공원 영국군 묘지에 왔습니다. 어? 거문도역사공원 나오면 바로 좌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골목길을 좀 걸어야겠네요. 좁은 고목길을 오르다 보면요, 오래된 건물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요. 여기가 검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테니스 발원지인 검은도는 영국군 동양 함대가 러시아의 견제를 이유로 불법 점령할 당시. 연극군이 헬스장을 설치함으로서 시작되었다네요 얼음길에선 멀리 목넘어와 선바이도 보입니다 거문도 등대에 있는 수월산도 보이네요 오야 돌담깨 맛있다 오 산주도 고 돌담깨가 아름치가 있습니다 아이뭐 크게 넘나지도 없고요 길 포장도 잘 돼있어가지고 걷는데큰 물이 너는 200m 남았네요. 우와, 무궁화. 오, 어, 오래간만에 오네요. 골다운 길을요 낮으면서도 아주 아름답게 잘 걷고 했습니다 그래서도 이정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아, 여기 지 이제 입구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 흔들 의자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국군 묘지는요 1885년 고종 22년에 군함 여섯 척과 수송선 두 척으로 구성된 영국 해군이 검은도를 점령, 항구를 구축하면서 23개월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영국 해군이 검은도에 머무르면서 천기 및 기타 사고로 사망한 수병의 무덤과 또 다른 사망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서구식 화강암 묘비에는 1885년 총기사고로 죽은 두명의 수병에 대해 십자가 묘비에는 1903년에 사망한 수병 1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문도 고도 중심에 있는 영국군 묘지를 둘러보는 데는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역사공원은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검은 데에 가시면 꼭 둘러보는 것도 정말 좋을 듯합니다.